오늘부터 그 그림 룰이 조금 바뀌었는데 네 2분 안에 그릴 거예요 아, 시작 일단 저는 얼굴이 동그랗습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네 동그랗고 네, 앞머리가 시스루뱅이며 어, 소주연 아세요? 몰라 <웃음> 몰라요? 시스루뱅? 어, 네네 아 시스루뱅에 네모난 안경을 썼습니다 네모난 안경? 눈, 코, 입은 다 약간 소심하게 생겼습니다 아 어, 눈코이 소심하게 <웃음> 네. 아주 소심하게 자 학생이세요 어, 코 <웃음> 네네 코 너무 이상해 아 거의 콧구멍 수준 아니가아 그래요 잠깐만 아 소심 소심하대매 잠깐 14초 남았어 <웃음> 학생이라고 아 눈이라도 그려줘요 눈네 <웃음> 됐다 자 잠깐만 6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녕 <웃음> 시간 너무 없어 <웃음> 아 미안해 자 메시지 뭐라고 적을까요? 나 유튜브 나왔어 네가 보내준 그분 <웃음> 나 유튜브 아, 길다 그거는 직접 얘기하세요 <웃음> 자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히 가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이분은좀 너무 심했다 오케이 3분 세팅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손님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온.. 어이 뭐야 안녕하세요 네 <웃음>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그냥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냥 저입니다 중학생이라고? 네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웃음> 아, 아니요 <웃음> 아니요 주비 씨, 자, 자 설명하세요 내 네, 얼굴은 길쭉합니다 얼굴은 길쭉하고 네 머리는 깎아버립니다 자세 똑바로 한다 내 네, 얼굴은 길쭉합니다 네, 머리는 깎아버립니다 눈은 살짝 큽니다 과학입니다. 아, 오똑한 편이에요 코가. 네. 어, 잘 생기셨네. 외국인인데 약간. <웃음> 채팅에 누가 기형이래는데 머리 이렇게. <웃음> 아, 교복 그려드릴게요 교복으로. 어, 시간 없다 또. 아, 어, 우리 학교는 교복 안 입는데 그래도 아, 알겠습니다. 일반복으로. 포즈 어떻게 드릴까? 포즈 마지막으로 시간 없어. 파워캐니 파워캐니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촬영. 보시면 <웃음> <포즈> 차렷... <웃음> 자 완성했습니다. 오 시간 딱 맞췄어, 딱 맞췄어. 오 진짜 남았어요 닮았대. <웃음> 설명을 잘하셨네, 설명을 잘하셨어.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어 경기도 쪽. 경기도 쪽. 말이, 말이 짧다. <웃음> 설명할 준비 됐니? 저기 제가 이거 게임하는 스킨이 있거든요. 그거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아, 알겠어. 게임 스킨을 그려달라는 거지? 본인 말고? 어, 예. 아, 오케이. 자, 여러분, 저희 이상한 분 하나 들어왔습니다. <웃음> 자, 오케이. 그려줄게. 예. 왜 이상한 사람을 지금 하세요? 아, 아니 아냐. 아, 들렸어요 미안해요. 그, 자, 설명해 주세요. 스킨이 어떻게 생겼어? 어, 약간 달걀 모양에다가... 아이고, 다 달걀이야! <웃음> 어, 후드티 모자 쓰고 있고. 아, 후드티 모자 쓰고 웃고 있어? 앞머리는요? 네. 눈썹까지 내려온 정도? 자, 후드티. 오. 포즈는 어떻게 할까요? 어, 그냥 브이 브이?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잠깐만! 자, 다 됐습니다. <웃음> 이거 근데 10분 있다가 종료된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제 시청자분들 다들 목소리가 좋아.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어, 일단 얼굴은 달걀형이고, 머리카락은 또, 또 달걀형이지. 네, 머리카락은? 우대우 가르마입니다. 오데오 가르마 눈썹은 살짝 진하고 눈 어, 크기는 눈... 적은 편입니다. 평소에 뭐 표정이나 자주 짓는 뭐 그런 포즈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어, V로 그려주세요. 평소에 좀 웃고 다니세요? 아니요. 어, 근데 나쁘지 않아. 약간 그춘친해이 상태에서 V를 하면은 잘 봐. 친구가 계속 사진 찍자고 안 찍는다니까 하다가 하나 둘 이랬을 때 갑자기 <웃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웃음> 평소에 뭔가. 그래도 좀 생겼다는 소리 들을 것 같은데 어때?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영상 주메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 있는 방송 자, 어떻게좀 닮았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시청자분들이 다들 착해. 어, 저는 광주에 사는 중일입니다. 광주 사는 중일! 앞머리가 눈썹을 다 덮어요. 눈썹이 엄청 짙어요. 눈은 약간 길고 위로 올라가 있어요. 눈이 커요? 네! 이분 약간 무서워 무서워. <웃음> 아랫입술이 두꺼워요. 평소에 웃고 있어요? 어 그냥 진지하게 그냥 무표정으로 있어요. 아오 30초 남았다 30초. 브랜날 어떻게 할까? 살짝 투블럭. 약간 투블럭. 아 괜찮은데 이거 잘 그렸는데? <웃음> 아다 <웃음> 됐다. 자 양승환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나요 양승환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웃음> 아 귀엽네. 자.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오케이 얼굴이 동그랗고 눈은 커? 승원아승원아 자니? <웃음> 큰 편이에요 아커 오케이 이분은 너무 귀여워서 귀엽게 그려드려야겠다 코는 어떻게 생겼어요? 오똑하게 생겼어요 오똑해 평소에 웃고 다녀요? 무표정이에요 핸드폰이 핸드폰 역시 자 그러면은 학교에서 뭘폰 하는 걸로 제가 자 이분은 내가 조금 더 그려 드릴게 자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닮았어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반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어..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 받겠습니다 자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 제주도에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저 얼굴 동그란게 생겼어요 그리고 쇼컷입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쇼컷. 아침에 쉼표 머리하고 갑니다. 자, 여기 바닷가예요. 이게 지금 요 라인 보이죠, 여기? 이렇게 라인, 이렇게 라인. 파도? 파도? 예. 이게 파도예요. 편히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웃음> 허벅지 알베긴 <알맥인> 보증. <보직. 웃음> 니들 내가 그림 그릴 동안 그런 얘기하고 있니? 장도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모난 안경 쓰고요. 네. 살이 좀 있는 편이야? 몰라요. 몰라. 네. 잠깐만. 코는 그냥 파오케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요. 가르마는가르마 몰라요. <웃음> 그 다음에 코는 파오케님이 해주시면 되고요. 좀 너무 대충 설명하는데? 그... 평소에 저기 숙제 잘안 해가지 않아요? 약간 대충 <웃음> 대충 대충 대충 사는 사람 같은데? 대충 살죠, 약간. <웃음> 지금 그리고 그림. 네모난 안경. 그림도 있어요? 대충 나오잖아. 아 네모난 안경. 대충 설명하니까 <웃음> <웃음> 그림이 <웃음> 대충 나오잖아. <웃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은 보통 크기로 잘 웃지 않아요. 잘 웃지 않아요? 넵. 넵.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약간 입이 약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넵. 네,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웃음> 파마가 풀렸어요. 오케이. 어, 나름 잘생겼는데? 느낌이 있어. 근데 약간 아, 대충 <웃음> 살아서. 대충 사는 사람들 포즈 알아요, 여러분? 약간 대충 살아서 이걸 해줘야 돼. 글쎄요. 약간, 이런, 이런 자세로 네, 인생을 네. 사는 사람이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아, 오케이, 떡상 가자. 떡상 가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엄준식 님이 남았습니다. 자, 본인 소개해주세요. 아이고, 아니,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 의 나이는, 어, 중인이고요. 어, 수학 개노답이고, 네. 그,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아요.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소개해주, 어, 잠깐만! 어, 시간! 안 돼, 는데 1분! 그럼 이렇게 할게. 1분 동안, 최대한 설명해주세요. 줌이 끊겨도 제가 계속 그릴 테니까 네. 자 갑니다. 설명해주세요. 자욱. 어? 빨리 빨리 설명해 빨리 시간 없어. 네, 일단 머리카락은 그냥 아무거나그 그려주시고 네. 그 빨리 빨리. 얼굴은 얼굴은 최대한 그 날카롭게 그, 그려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눈은 아 그리고. 네. 눈. 눈 어떻게. 끊겼잖아! 지금 끊겼잖아! <웃음> 아나 미치겠다 진짜 잠깐만 지금까지 진술을 토대로 그래도 해보자 머리 대충 그려달라 그랬고 왜 이렇게 대충 사는 사람들이 많아? 최대한 날카롭게 턱이 날카롭게 이렇게 키가 작다 그랬으니까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표현하지? 아 이렇게 표현해야겠다 잘봐 멋있게 딱서 있어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 걸로 자 그럼 다음 분으로 어서울 사는 초오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니? 일단 그 앞머리가 눈을 살짝 찔러요. 앞머리가 근데... 눈을 찔러? 그 다음에? 그리고 코가 조금 커요. 눈이 일단 찌른다. 그리고 잠깐만. 저 그거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가지고 그 사무라이 검 같은 거 하나. <웃음> 사무라이 검 오케이. 저제 방에 제니츠 검 있어요. 그럼 제... 이따가 화상으로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오 그래서, 혹시 이 포즈 좀 옆모습으로 취해줄 수 있어요? 어 닮았어 음, 닮았어 야뭐 이런, 뭐 이런 방송이라이냐 내가 이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방송 처음 보는것 같아 <웃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주세요 저는 중국에 살고 있는 15살 소녀입니다 중국? 네 15살? 네 소녀? 네 <웃음> 얘기하다 보니까 중국만 특이했고 뒤에는 그냥 안 특이했는데 자 아무튼 오늘의 마지막 손님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준비 시작! 네. 저는 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턱은 살짝 갸름한데 옆에 좀 살이 많습니다 디테일한 설명 좋았어 귀여운 얼굴형이네 어? 이런 살은 나중에 다 빠져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오케이 심했다 잠깐만요 형이 수정하고 있잖아 <웃음> 눈은 좀큰편 눈이 크고 좀 조금 내려간 편 여기 콧볼이 조금 넓은 편 콧볼이 넓은 편 입은? 입술은 밑에 입술이 좀 두꺼운 편 머리 엄청 긴편파마기 있어요? 음, 조금 밑에 조금만 잠깐만요 이분은 마지막 분이니까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포즈를 어떻게 해요? V 하고 있는 걸로여주세요 V요? V 내 손가락을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어? 소세지 <웃음> 소세지라니! <웃음> <오. 웃음> 어, 괜찮다! 이 너무 뚱뚱한.. 오케이 오케이 어괜찮아 괜찮아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요